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26번째 러브레터. 126번째가 맞죠? 아, 117번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좀 약한데. 127번째 러브레터입니다. 한국말 제목은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고요. 더 메시지에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인데 여러분 Do you love me? 요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Do you love me? 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만 진짜 성경에서 신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묵직한 단어 같습니다 예, 어떤 감정적인데 순간적인 어떤 욕구가 아니고 묵직한 예, 우리 인생이 걸린 우리 영원이 걸린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좀 하나님께서 요즘에 계속 주시는 생각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변이가 나오고 저도 또 예. 카페 코로나 확진자 다녀가서 검사도 받고 예, 저희 전화 직원들이 전체 다검 어, 정상이 나왔지만 뭐 항상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 또 날씨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계속 생기고 있고 뭐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뭐 이게 뭐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질 것 같다는 그런 굉장히 불길한 징조라 그럴까요 예, 그런 직감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혹시 뭐제 구독자 분들이 많지 않지만 남부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부산이나 이런 데는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참 큰일이에요 어, 사실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다른 러블레터에서 두번 정도 다루었더라고요 예, 먹이는 사랑, feed my lamb 여기서도 하고 그 뒤에 뭐 I'm sending you 여러분을 보낸다는 그런 말씀 어떻게 보면 그 다루었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오늘 어떻게 보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제 마음속에 제가 이제 어, 강남역 근처에서 조그만 사무실에서 영어를 이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도 격려해 주시고, 저를 아는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어, 뭐 저의 알바생들이나 그래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어서 제가 이제 좀 루틴이 많이 무너진 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업도 조금 더 잡히는 것 같고, 카페도 조금 더 이제 세팅이 예, 이렇게 하면은 어,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나겠다. 조금 남길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 어려운 코로나 시기임에도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 방향이 긍정적인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실 네. 음. 어 그런데 제가 이제 홍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에서 조금 걸어 나가면은 제 유명한 홍대 클럽 거리 거든요 예 그런데 어음 이제 퇴근을 하다 보면 저희는 사실 낮장사예요 굉장히 건전한 문화입니다 에뭐 예, 절대 뭐 술하, 술을 팔지도 않을 뿐더러 뭐 술을 먹는 문화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카페그행사들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제가 퇴근할 때가 되면, 홍대 클럽들이나, 이제, 포차라고 그러죠. 예, 젊은 친구들이 이제,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하는, 예, 포차라고 하는, 뭐, 뭐 요리 주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업을 시작하는데, 화려한 네온 사인 엄청난 그 노래 사운드들을 이제 서로 경쟁하듯이, 예, 또, 유명한 홍대 그런 클럽이나 술집들이 제 호객행위, 비슷, 호객행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간 그 앞에 이제 화려한 옷을 입은 많은 젊은이들, 또 외국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 정말 많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나서 이제 퇴근을 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나 들게 하세요. 예. 창조의 주인을 이제 망각해버린, 그리고 많은 메신저들이 기억하라고 전도서에서도 그 지혜자 솔로몬 왕이라고 이제 또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이 청년의때 너의 만든 분을 메이커를 크리에이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제 조언 경고를 하잖아요 근데 기억을 안 하죠 기억하기 싫어하고 예. 찰나적인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을 어, 탐닉하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현재 1등 상권이라고 하는 홍대 지역을 보노라면 제 마음속에 어,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슬픔이 애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구약의 선지서들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 기술에 옛날에 비해서 기술이 놀랍게 이제 진보가 되었을 뿐이지, 그 창조의 주인을 잊어버리고, 어, 싫어하고, 무시하는 그런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존재 이유를 자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존재 이유가, 에덴 동산의 존재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얼마나 프로덕티브한 뭔가 뭐 그런 것도 물론 이제 인간을 어떤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리더십을 인간에게 창조 그런 크리에이션을 위해 이렇게 음 그런 리더로 하나님 세우셔서 인간도 이제 어떤 역할이 분명 있었지만 가장 그 에덴동산 성경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예.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였죠 아담과 하와 이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이시고 어, 존재 이유가 아담과화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죠 밀접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모든 성경의 결론들이 정말 관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고 또뭐 크리스천들조차도 망각할 때가 많지만, 논크리스천들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없는 행복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인가? 어, 그런 고민을 또 우리는 해볼 수밖에 없는데, 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잊어버리기로 결정한 하나님 싫어하고 무시하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나님 얘기하면 깨는 거죠. 홍대 그런 클럽에서 무슨 전도자가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앞에 있는 그 기도라고 그러죠. 지금도 뭐 덩치 크고 이런 걸못 봤는데요. 요즘 뭐 클럽들이 정상 여부할 수 없어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하여튼 끌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실 것 같아요. 예. 그들도 그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왔는데 어... 가장 친해야 할 하나님이 그들의 행복과 즐거움과 어... 그들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큰 슬픔이에요. 사실 선지서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많은 이방의 민족들을 어, 때로는 잔인하게 어, 그렇게 벌하시는 이유예요 창조 하나님 만든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 하나님 입장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선지서들 또 메시, 그 메시지 메신저들이 사실 그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이유는 너희의 행복은 어 그러니까 나를 떠난 행복은 뭐 거짓이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만들었고 내가 사랑하고 내, 내가 만든 이 세상 속에 이 자연 속에서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어그 행복이 찰나적이고 영원할 수 없을 뿐더러 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성경의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행복이 굉장히 순간의 쾌락에 집착해요 여러분 마약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지금 이미 마약의 뭐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땐 홍대 매장 중에서도 이제 그런 특히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어,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 그러니까 마약이 합법적인 나라에서 마약을 이미 그런 접했던 사람들 위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몸도 망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이순간에 쾌락에 집착을 할까? 그리고 뭔가 한탕에 집중을 할까? 참 슬픈 문화인 것 같아요. 코인 광풍이 불었고 주식 광풍이 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 그것으로 재미를 보고 돈을 딴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 요즘에는 굉장히 초상집도 분위기죠. 예, 그 널뛰는 그런 식가나 어, 이런 거를 어떻게 어떤 인간이 완벽하게 알, 알겠냐고요. 어, 그리고 정말 하나님보다 이런 순간적인 쾌락이나 하나님,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돈을 하나님으로 선택한 사람들 참으로 무서울 정도죠. 그들은 어,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코인이건 어, 작전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이제 목돈으로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런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예. 그 중간에서 이제 이익을 보는 소위 말하는 개미들, 서민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어떤 작전대로 어 이제 많은 서민들과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뭐그 사람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다는 거 오히려 그거 자기네들의 능력이라고 공공연하게 광고를 하는 문화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예, 주식도 그렇고요. 작전 세력들,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작전 세력들 제가 그런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 어, 뭐 거기는 에 자세히 하지 않겠지만 어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그 작전 세력들의 같이 그들의 어떤 일원이 되어서 했을 때 돈은 벌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파트 값을 많이 높여서 그것을 피해보는 젊은 세대들 뭐 가까이 일본도 그렇지만 아 지금 20대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 아이를 안 낳겠다 통계적으로도 지금 시간이 제가 놀랬어요. 어떤 통계를 봤는데 100년 뒤더 빨리 올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년 안에 지금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퀘스천 던지더라고요. 노동인구가 줄어드니까 노령화되고 점점 예, 그런 작전 세력들이 올려놓은 그런 부동산 가격이 언젠가는 떨어지지 않겠어요. 뭐 계속 오른다고 칩시다. 오른다고 했을 때에도 어, 젊은이들이 그런 거를 정말 금수저가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 정말 부모와 도움 안 받고 그런 비싼 집들을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그거를 살수 있겠냐고요. 어, 또 그런 아파트나 이런 거 선호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제 부동산 얘기로 갔는데 음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인간들을 만들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 소외시키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로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제목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어 이제 눈에 보이는 돈과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관계들이 아, 그 얘기 하려고 드린 거예요. 관계들이 점점 희한하고 안 정말 그런 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예, 상대를 의심하고 다 경쟁자이고, 어, 뺏기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되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작전 세력들 얘기한 거고 최근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이제 돈을 꿔달라고 전화를 몇번 했어요. 너무나 친한 친구고 제가 사실 힘들 때 돈을 꿨 적도 있어요. 예, 제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셨을 때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어 제약회사에 입사를 해서 그 친구는 소위 s 대 출신이라서 이제 신입사원인데 어쨌든 제가 친하게 지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당시에 돈을 꿔줬던 것 같아요. 예, 돈을 꿔줬어요. 근데 부모님 꽤나 굉장히 막아이 f 힘들 때라 가지고 못갖고 계셨는데도 사실 저한테 이렇게 독촉 한번 안 했던 시골 출신의 똑똑한 에스테 출신의 친구인데 그래서 또좀 그 여러 가지 좀 서로 이제 좀, 가정사도 잘 알고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한두번 정도 이제 저도 어려운데 꺼졌는데, 어, 친구는 사실 뭐 거의 이자 격으로 뭐밥사 먹으라고 돈더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한 친구죠. 근데 하여튼간 제가 좀 슬펐던 게그 친구 이거 들으면 웃겠다. 어, 무섭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이런 얘기를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한참 이제 근황을 얘기하고, 뭐, 가족들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야, 정훈아, 근데 내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돈좀 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본론이란 말에 제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야, 친구가 뭐,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데, 돈을 꿔달라는 게 본론이라는 게, 뭐, 그치, 친하니까 또 그렇게 할수 있겠다 생각은 지금 생각해도 들지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가 이렇게, 어 금방 돈을 갚고 저에게 오히려 더 이런 선물이나 이자까지 좋다는 걸 생각할 때 사실은 뭐 잊을 수 있는 대목일 수 있지만 어, 그 단어가 저는 좀 남더라고요. 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서로 기도 부탁하고 이거는 미, 밑밥이었나? 이런 생각이 <웃음> 지울 수 없다는 거죠. 서론이었나? 예. 어... 얼마나 힘들면 은 본론을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웃음> 아, 오늘 길게 안할 겁니다 이미 길게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질문을 베드로에게 예, 하셨죠 베드로가 이제 충성 맹세를 한 거잖아요 어, 근데 예수님은 사실 질문은 오늘 질문이에요 너무날 사랑하냐 정말 우리가 깊이 어, 본인이 교회 리더라고 생각하거나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고자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되고자 하신다면 이 질문 우리는 평생 고민해야 하고 평생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문이라고 확신이 들어요 다른 질문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조직의 그런 CEO가 그그 그 면접을 하면서 특히 이제 경력적인 면접을 하면서 당신은이 조직을 잘 장악할 수 있습니까? 리더십이 있습니까? 경영을 매니지를 매니지먼트 잘합니까? 세일즈를 잘합니까? 영어 잘합니까? 재테크를 잘합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너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만든 너의 존재 목적을... 네가 알고 있냐는 질문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데 인간의 메인스트림이 주류가 이미 다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주류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예,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교회가 메인스트림을 어, 지금 놓쳤어요. 그런데 어, 메인스트림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어, 교회 성도수와 상관없이 예, 그런 한두 명,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메신저로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부흥의 시간을 다시 주실 수도 있다는 기대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심인 크리스천이 이 질문에 그냥 답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고 싶어요. 제가 뭐 홍대에서 카페를 운영하건 강남에서 영어를 가르치건 교회에서 뭐 젊은 뭐 설교를 하건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났을 때예 정말 제가 "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구나,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깊구나,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견고하구나" 이런 것을 어 하나님과 서로 눈빛만 봐도,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과 <웃음> 예수님과 눈빛만 봐도 정말 깊은 가슴에 울림이 있는, 사랑하길 잘했다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길 잘했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 날을 고대를 합니다 어, 세상의 문화가 참 쓸쓸해요 제 나이 또래가 되면 대부분 제가 저는 택시나 이런거 이제 제가 뭐문제안 한다는 얘기 했죠 그래서 급하거나 짐을 나눌 때 택시를 좀 탑니다 예. 최근에도 타면 택시기사분들 제 나이 또래 만나면 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나이도록 친구가 없어진다고 그냥 펠로우십 자체보다 상대의 효용가치를 보는 소위 비즈니스적인 인맥을 중시하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제 제가 퀘션을 던지는 게 그게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일까? 이것이에요예뭐 저부터 뭐 저는 온전하고 뭐 여러분은 잘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친구 얘기도 <웃음> 어 그래서 드린 거예요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나요 이렇게 예. 구약의 다윗 떠올랐고요. 신약의 예수님 떠올랐어요. 구약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나 그의 행보는 때때로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당신의 문화에서 그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 왕으로서 굉장히 경망스러울 정도로 막 춤을 춘다든지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경망스러워 보이는 다윗의 그런 월십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내 마음에 아파다는 특별한 인정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어? 어 내가 이런 행동도 하네 내가 이런 말도 하고 이런 행동 이런 짓을 하고 있네 이런 경우도 다 있으시잖아요 예. 그랬던 거예요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제 자신이 저는 저를 만나는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 물기신 작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물귀신 작전 적절, 적절 적절치 않네요. 취소할게요. 저는 <웃음> 물귀신 작전은 이제 사기치는 인간들 뭔가 이제 같이 죽자 이런 쪽이고 <웃음> 좋은 쪽으로 예.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예. 저는 그런 작전이라고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예. 어, 시가 지나니까 또 어, 예수님은 파격 행보가 정말 더 많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소위 율법이라는 그들의 그 규칙에 집착하는 그들만의 그 뭔가 선과 악의 틀에 갇힌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규칙들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눈에 가시 같았겠죠. 꼬트리를 끊임없이 잡았고 괴롭히다가 결국에 자신의 민족을 압지하는 로마의 권력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결국에 십자가형이라는 최악의 죽음의 방법으로 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능력은 사실 이런 한낱 이 잔챙이들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사랑이었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능력이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요비 너무나 억울하게 어, 측근 친구들까지 욕을, 어, 조롱하고, 욕을 정주하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요바그 어, 친구들이 말을 일일이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아유, 하나님이 좀 해명 좀 해주시지, 좀 익스플레인 해주시지, 잘.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입을 닥치도록 좀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제가 생각할수록, 음아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와 다른 것이 정말 다행이다 정말 좋다 하나님은 창조의 그 비밀들을 네가 아느냐고 얘기하셨잖아요 피조물들의 어 저는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그니까 네가 너를 만들고 너를 사랑하고 어 너를 영원히 책임질 나는 창조의 주인은 너의 수준과는 다르다는, 예. 땅이 하늘에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어,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자고 이렇게 묶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 제가 저 자랑 하나만, 어, 하고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교육전도사로 한 2년 반 정도 했다고 랬잖아요 예. 신학대 학원 시절인데 그때가 참 하나님이 좋은 공동체 어, 또제 제, 학생부서니까 교사들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때 분들을 만나면 그때 그 분들은 제가 개척했을 때 오셔가지고 막 눈물 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막 헌금하시고 그랬던 분들도 계세요 너무나 순수하고 좋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 죽기 전에 한번 만날 수 있,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 부서는 어, 핵심 부서가 전혀 아니고 예. 진짜 변방에 소외된 부서, 부서였어요 예. 그,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이제, 오늘의 교회가 이제 서빙고가 원래 있던 서빙고 쪽에서나 이런 지교회에서까지 이제 견학을 올 정도의 부서가 되었거든요. 변방의 부서에서. 놀라운 변화죠. 숫자도 제가 볼 때는 몇 배로 이제 불어났고 막 이랬는데, 무엇보단 참 행복했다는 거죠. 너무나 행복했어요. 함께 하는 것이. 아, 서로 사랑한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초대 교회처럼 이렇게 나눔이 있었고 나눔이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었고 이제 강남이니까 돈 많은 학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뭐 저는 그분들이 오세요, 오셔 가지고 어, 전도사님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자기가 기꺼이 이거를 헌모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막뭐 진짜 100만 원짜리 신디 사이저도 그냥 어. 하루 만에 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아무리 온누리 교회가 좀 부자 교회지만 학생 부서에 그렇게 지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능력이 크다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제 저희 상사분한테 어, 이제 저희 온누리 교회 학생 부서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은 어, 그럼 미국의 유명한 교회에서도 배우러 올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저는 진심으로 했는데, 거의 그 상사분이 저를 미친놈 보듯이 하더라고요. 아, 이런 오만방자한 이렇게 생각을 <웃음> 저랑 좀안 맞았던 상사분이 계셨는데, <웃음> 근데 제가 얘기 왜드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교회까지는 배우러 오지 않았는데, 어, 하여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한국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보다 열등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얘기인데 이제 그분은 뭘 사대주의가 있었는지 하여튼간 이게하다 <웃음> 보니까 좀 웃기네요 어 근데 하여튼간 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 부흥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 보면은 어,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왔다가 이제 남미 쪽 남미 쪽도 되게 못 살고 막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뭘 이렇게 아까 우리 오늘 제가 제목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순수하게 하나님 만든 목적대로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대로 사는가 거기에 있는 거지 무슨 교회 의 규모와 재정과 이런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어, 네. 이게다 <웃음> 보니까 좀, 좀 재밌네요. 예. 어,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이런 제 신대를 졸업하면 이제 전임으로 가야 되는데, 어, 이제 교회에서는, 어, 이정훈 전도사가 목회를 잘한다. 사실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네요. 지키고 싶었고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어 근데 참늘 부족하다고 느꼈고 정말 잘 못한 적도 많아요. 뭐 조금 잘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못한 적도 마, 많고 제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어 근데 하여튼간 교회에서 이제 잘 생각을 해주셔서 이제 여러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서 전임을 일해달라는 그런 말도 사실 들었었어요. 저는 영광이었죠. 이제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부서가 영어 오늘이 영어예 배가 유명한데 영어예배 목사님 예, 리오 목사님이란 분이 어, 오셔서 <웃음> 한국말 잘 못하실 때 <웃음> 제가 오늘 크리스 거든요 어영어예 배는 빡세지 않으니까 <웃음> 빡세지 않으니까 여기로 오라고 <웃음> <웃음> 죄송해요 오늘. 제가 좀 갑자기 옛날 생각에 너무 웃겨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또 입이 싸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저랑좀안 맞았던 상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좀아 그분 뭐 들으실 리가 없어요 그분이 좀 정치적인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계신 것 같은데 저한테 아 이정훈 전도사 미쳤냐고 정신차리라고 아 이거 너무 깊은 얘기인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영어의 배는 어 어떻게 뭐 멋있어 보여도 뭐 교회 온누리교회 뭐 제적 뭐그니까 어, 성그 뭐라 그러죠 등록 성도에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목회에서 성공하기 힘들다고 하여간 굉장히 그런 쪽은 빠삭한 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다 옛날 얘기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제 기도하다가 개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고생을 수년 동안 하게 되죠 예. 근데 그 시간조차도 굉장히 지금 생각해면 추억입니다 예. 어또 주저리 주저리 지금 시간이 얼마냐 짧게 하려다가, 옛날 얘기하니까 뭐 제가 이러네요. 예. 이런 얘기 할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어,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저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신께서 던지신,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을 함께 드립니다. Do you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하니?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어, 지 치라는 사역조차도 그분의 관,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사역의 동기와 출발과 진행과 마무리가 모두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 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